어, 저희가 수강신청 어제 따끈따끈 어제 수강신청했던 저희 모습 을 브이로그를 어, 보여드릴 텐데요. 이걸 <웃음> 보고서 새벽이 <웃음> 아, <선생님> 분들 <웃음> 또는 아직 대기 순번제를 한 번도 안 해보신 우리 이대 어, 재학생 분들이 보고서 아 이번 방법 이렇구나 아 이렇게 뜨는구나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러면, 그러면 영상 보러 갈까요? 네. 네. 고시오왜 <웃음> 어, 이쪽이야? <웃음> <S> <S> <S> 여러분, 안녕. 뭐야, 요 오늘은 2월 11일. 저희 학년 수강 신청 날이에요 지금 1시거든요. 1시는 우리 학년, 3학년. 수강 신청 시간인데, 지금 수강 신청까지 9분 남았어요. 하 피시방에서 찍어요. 저는 집에서 찍고요. 지금 제 앞에 노트북이 있거든요. 노트북으로 전화 수강신청을 해볼 겁니다. 지금 3학년이니까 지금 수강신청을 나름 4번이나 해봤잖아요. 그러면 이제 뭐하꼭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부터는 어, 저희 앞에 수강신청 방법이 변했거든요. 그래서 완전 1학년 된 기분이에요. 아직 8분이 남았으니까 어, 저희 수강 커트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수강 신청 시스템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이제 비번과 아이디, 아 이건 학번이고요. 학번은 당연히 블러 처리할 거예요. 어, 학번하고 이제 아이디를 적어서 로그인 을 시키면 거는저정하지 음, 않을게요. 이런 화면이 뜨겠죠? 이 화면에 뜨면은 제가 미리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업들을 듣는구나 나 이런 수업도 넣을 거다 하도록 이렇게 넣어 놓은 거고요 그 중에서 이건 딜리트, 는 삭제고 이거 아니고 네여기 들어가면 제가 지금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수업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엔터를 누르면 그 수업들이 뭐 수강인원이 잘 들어간다면 제가 들을 수업이 되는 거겠죠 그런 시스템인데 몰라요 많이 변했어요 지금 보면 여기 배정인원하고 편수강인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장바구니 보면 여기 장바구니 인원이 보이잖아요 보통 이런 걸 가지고 어 경쟁률을 따져보는 거예요 와 6분 넘었어 아이 떨려라 네. 방금 소개해드린 시으로 저희 학교 수강 포탈 시스템은 뭐 그렇게 시급 되어 있고요. 이제 수강 신청을 한 시간까지, 오! 4분밖에 남지 않았어. 자, 그럼 이제 중요한 건뭘 해야 되냐.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, 어, 시, 계 시계? 시계가 되게 중요하겠죠? 정확한 시계. 어, 시계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저는 그냥 저에게 맞고, 지금까지 제가 2년 동안 해오면서 가장 맞는 시계는 저는 그냥 네이버 시계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네이버 시계로 할 예정입니다. 예. 자, 네이버 시계를 켜놓고 네이버 시계를 켜놨더니 요런식으로 지금 12시 57분, 43, 4초라고 뜨네요 여기서 어 여기에 보면은 이제 50초 때부터 빨간색이 되죠 좀 있으면 분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한 59분... 오, 한 59분 때쯤 되면 이제 콩,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합니다 아주아주 아주 긴장을 하게 돼요 왜냐 요 한번에 클릭을 가지고 나이 6개월 아니지 뭐한 4개월이지만 나의한 학기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자 2분 남았네요 아주 떨려 죽겠어 지금 우와 58분 38초네요 음. 우와 떨려 이성환 신청은 참 2년째 해오고 지금 3년째 음. 해가고 있는데 언제나도 떨리는 것 같아요 어, 떨려 엔터를 누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, 59분. 어, 입도 막, 지금, 얼어붙었어. 말이 안 나와. 우와, 떨린다. 50초 남았다. 오. 어떡해. 이0초 남았어, 20초. 아, 언제 해도 이 콩닥콩닥, 심장에타 들어가는 이 기분. 완전 싫어요. 1초 내가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? 아,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. 와우! 아, 와우! 자, 여러분, 제 상황을 지금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, 여기 보여요? 수강 대기 신청 완료. 말 그대로 신청 완료는 내가 잘. 컴플리트 했다. 내가 잘 눌러서 이번 학기 때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다. t 원에잘 들어갔다 라는 것들이고요. 여기 수강 대기가 됐다는 거는 내가 신청을 했는데 내가 아직 그 번호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들을 수 없다. 자리가 나오면 너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. 보면 대기 순위가 있네. 심지어 나이순위래 우와 방금 푸야랑 통화했어요.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<웃음>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화면 중에 컴퓨팅짝 사고와 프로그램 수업이 제가 2승이었잖아요. 대기순번. 후야가 3이래요 <웃음> 진짜 웃긴다. 대게할수 있는 게 없다. 지금 정장 액터에 들어가서 시간표를 한번 조정을 해보려고요. 맞는 시간표를. 아이고. 아 그럼 여기다 넣는 의미가 없는데... 아이씨, 막 여기 저절로 나오네. 이순이가 변하지 않네. <웃음> 여기를 집어넣고 얘를 빼버리는 거지. 그리고 채플을 여기나 여기를 넣을까? 아니, 그냥 면이번호에 집어넣지 말까? 지금 제상황을 남자친구한테 카톡으로 물어봤더니 <웃음> 남자친구가 저랑 후야랑 둘다 사이 좋게 포기하래요. <웃음> 그럴까? 또? 뭐? s e r i 오갓 oh 우와 누구 한명 펀서프 빠졌다 존버? 몇 학년이세요? 어? 사학년이세요 저도 사학년 어? 이 동네에서 아요아 진짜요? 처음 봐요 우리 학교에서아 진짜요? 왜요? 왜요? 왜그래요 이 밀리초 할까요? 말까요 하지마요. 58초로 쳐야 래요 58초로 진짜요? 아니면 너무 손으 아. 터져가지고 아. 믿을게요. 믿을게요. <웃음> 믿을게요 <웃음> t h a n you. 습니다 지금 대기순번제 처음으로 이용하는 건데 처음. 어? <웃음> 그렇구나 무렇구나안좋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정은 때문에 바로 서도습니다